이카! 안녕하세요. 다이거이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p s 2021의 마지막 국가대표 패치가 될 한국 국가대표 패치 버전 5 설치 안내 영상입니다. 일단 이 한국 국가대표 패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 영상 위에 나가고 있는 유니버스 V9과 V9 에드온 패치를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국가대표 패치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하나의 파일을 받으시면은 2021 코리아 v5 tiger ik라는 파일인데요. 다운받으셨다 치고 바로 안내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 속에 그 밑에 있는 그 파일을 받으셨으면은 바로 요 파일이 나올 텐데요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개의 파일이 나오는데 물론 세개는 아니고 요 안에 이제 폴더가 또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크게 세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된 것을 지금 여기 보이는 경로에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암호는요 한글로 타이거 이기 됩니다 저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닌 스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어, 네, 네 PC 문서 코나미 이 f 4 p s 2 0 1 시즌 업데이트 그리고 WPS라는 이 폴더로 복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테이션 4나 5를 가지고 이제 패치를 하신다면은 USB 최상단에 WPS라는 폴더를 똑같이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그냥 복사를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컴퓨터에서 USB 뽑아서 플레이스테이션에다 꼽으면 준비가 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 화면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구독! 자, 게임 화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화면 오면은 일단 여기에서 편집을 설정을 누르시고 편집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고요 여기서 팀 가져오기를 선택하십니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어떤 폴더에 패치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안내가 나오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혹시 어떠한 파일도 나오지 않았다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정, 어,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는 L이고 하나는 S 인데요 어, 이전에 국가대표 패치를 안내해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특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지 데이터가 꽉차 가지고 할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가 꽉 찼다 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저화질 버전 S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뭐 문제 없다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L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L버전을 선택해서 할 건데요 자 지금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은 L버전과 S버전의 화질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중에 확대가 돼 가지고 텍스처를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텍스처 고화질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L버전을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S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와서 저는 L을 선택한 상태인데요 어떤 걸 선택하는지 간에 세부 설정으로 진행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반드시 박스 두 가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누르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됐다 치면은 여러분들 이제 팀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일단 V9을 설치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한국 선수들의 얼굴이 엉망이었다 특히 오늘 날짜로 이제 황희찬 선수 어저께가 됐네요 두 골을 넣어 가지고 되게 활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 얼굴이 엉망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엉망이 아닌 상태로 여러분들을 볼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얼굴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선수들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영상 마치기 전에 이미지 데이터가 꽉 찼다고 나왔지만 나는 그래도 저화질은 못참는다 고화질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에 한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한국 선수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팀이 소속되어 있는 거잘 나오고 있죠 네, 얼굴도 제대로 바뀌었고요 최신 팀으로 모든 선수들 이적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여러분들이 즐기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은 선수들 옷 스타일 등등 다시 최신으로 바뀌었고요 어 새로 만든 선수가 있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요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를 새로 만들게 되었고요 또한 이동준 선수도 요번에 새로 어 올림픽 대표가 아니라 이제 월드컵 대표에도 뽑혀 가지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기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능력치는 제가 임의로 조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따로 조정을 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있는 거 확인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저화질이 싫다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런 메시지가 떴다 하면요 이미지 데이터 삭제를 가시고 유니폼 소를 고르신 다음에 여기서 어, 선택한 이미지 삭제를 고른 다음에 절대 안할것 같은 팀들 파일 이름에 보면 있잖아요 절대 안할것 같은 팀들을 한 10개 정도 지우시면 됩니다 지금은 헤타페 이런 거 나온 거 봐서는 스페인 리그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안할것 같은 팀은 이제 남미 리그 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간 다음에 남미 리그가 나올 것 같은 이런 데 있죠 이런 팀들 이런 팀들의 유, 유니폼 유니지를 10개 정도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L버전, 고화질 버전으로 이제 패치를 하시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원래 새벽 한 5시쯤에 다 만들었는데 저장이 안 돼가지고 다시 만드느라 한 3시간이 더 흘렀거든요. 너무 힘드네요.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 주시면은 제가 밤을 새서 지금 만들어 낸 거에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한국으로 잘 즐기길 바랍니다 뭐 여기 등번호도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포메이션 나올지 몰라 가지고 4231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4231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플레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또 따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s201 버전의 마지막 국대 패치 어, 한국 국가대표 패치 버전 5 영상 안내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ps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익바 안녕.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대이란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경기에 앞서 국가가 연주됩니다. No. <sighs>